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남자 화공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바로 여기 앞에 나와있는 닥터디퍼런트 클렌징 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그래서 첫번째로 여기 나와있는게 닥터디퍼런트의 퍼스트 클렌저 그 다음에 이 두번째가 스텝2에 사용하는 건성용 지성용 클렌저예요 그래서 이 첫번째 퍼스트 클렌저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클렌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한 타입의 클렌저고 약상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습 젤, 알로에겔 같은 제형으로 되어 있고요 거품이 나지 않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피지오겔과 뭐 기타 순한 겔, 젤의 클렌저 종류와 같이 거품이 나지 않고 세안 후에도 약간 미끄덩거리는 그런 느낌이 남아있는 클렌징 젤 클렌징 폼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용방법은 조금 특이하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 클렌저를 손에 덜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얼굴을 전체적으로 마사지 하듯이 메이크업이라던가 노폐물을 제거한 후그 다음에 물로 씻어내세요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방법이 약간 좀 그냥 물 없이 먼저 제품을 도포하고 그 다음에 세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로 씻어내는 그런 타입의 퍼스트 클렌저예요 그래서 약산성이어서 피부의 타입과 굉장히 좋기도 하고 피부가 특히나 예민하거나 민감성이신 분들은 이 클렌저 하나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메이크업을 하거나 화장을 했었을 시에는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워터 유로 한번 세안을 한 후에 이 세안제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까지 세정력이 강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상적인 자외선 차단제라던가 뭐 기타 화장품류를 쓰고 나서의 클렌징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이나 뭐 아이섀도우 같은 그런 두꺼운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 제품 하나로도 충분히 클렌징을 할수 있는 제품이에요. 하지만, 어, 닥터 디퍼런트에서 나와 있는 홈페이지 공지 사항으로는 퍼스트 클렌저를 이용한 후에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스텝 2 클렌저를 이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으로는 어, 본인의 피부가 너무 예민하고 민감성이고 조금만 건드려도 붉어지고 하시는 분들은 이첫 번째 퍼스트 클렌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클렌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한 기타 사항으로는 판테놀이라던가 알란토인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재생과 진정 작용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스텝 2에 해당하는 닥터디퍼런트의 제로 클렌저를 봐 볼게요 이 타입의 클렌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품이 나오는 무스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건성용 그 다음에 지성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성용, 지성용의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일단은 두 개다 pH가 이건 제가 알아봤는데 5.0, 이건 5.5이더라고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이 pH는 pH 5.5로 세 가지 모두 다 약산성이었고요 이 제품은 pH 5.0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두개다 모두 다 약산성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좀더 특이하죠 특이한게 티트리 잎 오일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지 조절이라던가 트러블 같은 거에 효과가 더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제가 사용해 보았는데 티트리 잎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티트리 냄새가 나진 않더라고요 이 닥터 디퍼런트의 세 가지 모두의 공통점은 향이 나지 않아요 무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거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거품을 보여드릴게요. 이 거품을 어, 여기다가 짤게요. 충분히, 충분히 나오죠? 굉장히 스프링도 부드러우면서 거품이 잘나요. 이렇게 두번 정도 펌핑을 해서 얼굴에 문질려서 클렌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씻어내면 되겠죠. 그 다음, 그리고 나서 어, 둘다 약산성 폼의 클렌저이기 때문에 거기 공지사항에서는 사용 후 미끈거리는 느낌이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실 이 퍼스트 클렌저는 미끈거리는 느낌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두 번째 스텝 2에 쓰는 이 클렌징들은 어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해본 결과로는 그렇게 막 신경 쓰일 정도로 그렇게 미끄덩거리는 느낌이 남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클렌징 폼보다는 부드러움을 남기는 그런 타입의 클렌저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한번 지성용 제품도 제가 한번 펌핑을 해볼게요 지성용 제품도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 흰색의 거품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향은 티트리 서... 추출물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티트리 냄새가 나지 않은 무향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품이 충분히 나서 이 거품으로 세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닥터 디퍼런트 클렌징 폼 3개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3개의 공통점 이라고 하면 역시나 피부에 정말 저자극이면서 남길 건 남겨주는 그러한 클렌징 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안 후에도 미끄덩거리는 느낌이 있지만 요것은 조금 있는 편이고 요두 가지 제품은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로 남기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미끄덩거리는 느낌이 남아야지 사실 세안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피부 장벽에 필요한 다 지질 성분이 남아있고 너무 과도한 각질 제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건조증도 나타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뿌드득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사용 후에 약간 부드러우면서 미끈거리는 그런 느낌을 남기는 그러한 클렌징폼을 사용하는 것이 원래 바람직해요 그래서 오늘은 닥터 디퍼런트의 클렌징폼 스텝1과 스텝2에 그리고 요거는 건성용 요거는 지성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세 가지 클렌징 모두 다 전반적으로 순한 느낌의 클렌징 폼이기 때문에 또한 피부 진정과 피부 장벽에 도움을 주는 그런 클렌징 폼이어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거나 혹은 건성이신 분들, 또한 지성용 또한 이렇게 따로 나와 있으니 각자 피부 타입에 맞춰서 조절해서 사용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으셨다면 위에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